자 두번째 미션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웜을 를 피해서 좀먼 데로 달아났죠 달아났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그 녀석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저번에 있던 위치에서 좀 멀어지긴 했어요 그쵸? 자 이번 시간에 어떤 미션인지 한번 볼게요 oh, this is Adele. Adele 음, 그래. 일단 안을음 그래. 데 일단 얘기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또유지보스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어떤 요청을 하는 걸좀 봐야될 것 같아요 음, 잔해를 좀 찾아야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또 유지보수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그 잔해들이 있어요 잔해들 가지고 어좀 뭔가 작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마크들이 떠 있는데 저거를 커넥션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얘하고 통신해가지고 어떤 단서나 그런 걸 대화를 하거나 그건 목적으로 이렇게 오픈한 NPC 채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커넥션 라인을 보고 자 어떻게 연결시키지 한번 볼게요. LED는 두 개가 있죠. 자 라이프터 서포트 디바이스죠. 음 보자. 전기가 이쪽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열기하고 온도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얘가 이쪽을 담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LED 디바이스는 두 군데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쪽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처링연결과그아니 로지스틱스 연결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 이건 이미 연결돼 있네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아직 전기가 제공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열기 연결 그리고 산소 연결해야겠죠. 일단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서 도킹 베이 모듈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 한번 만들 어 보죠.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어 일종의 그 도킹 스테이션을 담당하는 건데 자 한번 만들 어 보죠. 저번 시간에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지을 건데 이게 크기가 크다는거 알고 계시죠? 자 일단 맞춰서 한번 지어 볼게요.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속도를 잠깐 빠르게 해봅시다. 자 인부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건설하기 시작했죠. 자 알고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 완성이 됐고요자 이쪽에서는 그 지금 프로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가 나온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허브로 돌아갑시다. 자, 허브로 돌아가고 수신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다 so 보니까 뭔가 단일 속에서 괜찮은 걸 moved.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활용이 돼야 된대요. 근데 제가 재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문의를 하고 있죠. Well? 그래, 방안을 가져다 주렴. 오. 자, 블루프린트. 이게 설계도를 보내준다고 하죠. 그럼 감사 마음으로 받을 준비합시다. 일단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죠. 자, 함선이 도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Ducking b 라고 돼 있죠. 그래, 곧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저런 자원들을 얻었다고 나왔는데, 이건 좀 기다려보고. 자, 이걸 통해서 설계도가 전달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쵸? 자, 업로딩 오, 뉴데, 새로운 장치가 생겼다고 하죠. 그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음. Manufacturing m o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여기를 보시면 제너럴 맑고 오 이게 새로 생겼네요 그쵸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지면 리사이클러 디바이스를 이쪽에다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쭉쭉 됐어요. 완성이 됐죠? 자 여기를 보시면 영광로 그리고 케미컬 리액터 케미... 화학 리액터 화학 반응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리사이클러 워크벤치라고 돼 있는데 리사이클러하고 워크벤치는 이게 티어 1하고 티어 2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작소하고 재활용소 두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선은 저희는 음, 잠깐만 그 전에 이 메시지가 떴기 때문에 커넥션을 연결을 먼저 하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산소하고 열기를 좀 담당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자 이쪽을 돌려보시면 산업 디바이스 중에 리사이클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것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해 봅시다 자 만들었죠? 그래요 여기서 뭘 만드신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전기 연결해야 되죠 커넥션 라인을 열고 또 연결합시다 파워라인을 찾아볼게요 로지스틱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워도 응? 어,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다행이죠 전화받고 s so 그래. p 자, 네로부터 괜찮은 거좀 찾아봅시다. 그렇죠? They will be required to assemble the main part for the transceiver module. The hyperwave transmitter. 트랜시버 transceiver transceiver 모듈하고 그다음에 하이퍼웨이브 트랜스미터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봐야겠죠. 이것들을 워크벤치에서 조립을 할수 있대요. 그러면 워크벤치에 대한 도안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건 좀 기다려 봐야겠죠. 아무튼는그 어찌됐건 여기 있는 거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 메탈 하나 가지고 이 재료들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자어 17개를 한번 다 만들어보죠. 자 속도 빠르게 할게요. 자 재료들이 팍팍 늘어나는데좀 기다려 봅시다. 어디 보자. 아마 이 재료가 얘네들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라인 보시면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 프로버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한 거는 다 어, 추출해낸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죠? 오 4개 다 완성됐죠? 자 일단 그만하고 그 다음엔 자 데미지드 컨트롤 블락이라고 돼있어. 음 그래요. 이거를 만들면 이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네요. 그쵸? 하나만 하나만 만들어볼게요. 오잇. 자, 에미터까지 만들어졌죠? 좋아요. 일단, 다아시다 자, 이제 메시지가 올것 같아요. Blueprints for the transmitter and workbench are finished. We're sending them to you now. Are you ready to start? 자, 지금, 트랜스미터하고 워크벤치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보낸 것 같아요. 아, 보낸 중이구나. 그래. 어, 난 준비됐어. 보이... 자, 제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지금 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 신호증 폭기부터 시작해서, 뭐 모듈레이터, 뭐,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죠. 우리 모든 잔해들 이미 찾지 않았어? 그래. 거대한 잔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 저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서 추출할 수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를 다 치고 일단 블루프린트 가지고 일단 만들라는 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좀 기다려 봅시다 자 워크벤치가 도착했습니다 하이퍼 웨이브 트랜스미터도 어, 블루프린트 제작도를 받았죠 그럼 바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워크벤치를 만들면 됩니다 돌려 볼게요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여기다 만들고요 자속도 빠르게 하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리케어, 그 리페어 피트 그 수리 키트죠 그 다음에 뭐 드론하고 에 프로벌을 위할 그 장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만들어야 될게 자, 하이퍼 웨이브 트랜스미터 라고 합니다 고성능 음, 전송기 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꽤나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자, 재료들이 다 날아가고 있고요 날아가는 이유는 이쪽에 투입됐다는 얘기겠죠 오, 됐어요.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퀘스트를 다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한데요. 그쵸? 맞을까요? 이건 물어봐야겠죠. 어,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 음. 자 아무튼 얘하고는 언젠간 조회를 할그 어 합류를 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대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번째 어 스크래핑 메탈 퀘스트도 완료가 됐네요. 자 세번째 미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